얘들아 여보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다녀와 <웃음> 어 김서원 좋은 아침 일찍 왔네 아네 잉대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맞다 이번에 부장님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회사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다 음 그 회사 연락처 번호가 어디있더라? 아마 그 책상 서랍에 명함이 있을 거예요? 헉? 속옷밖에 없는데? 회사 이런 거 누가 갖고 오랬어? 아아 여기있네 여기있어 여기 자 거래처 번호가 010 1234에 1234 여보세요? 아빠 아마도 내딸 요루루와 비슷한 또래로 돼 보이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난 갑자기 괜히 우리 딸 같기도 하고 장난기가 생겨 아빠처럼 핀잔을 주었다 어 그래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저장이라도 해야지 아빠는 바보 나눈안 보이잖아 아아 아, 아, 맞다 그, 그 그랬었지? 장애가 있는 아이였구나 엄마 요한 마트 가서 대신 받은 거야 아빠 언제 올 거야? 아빠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반기는 말투에 잘못 걸었다고 말하기 미안해서 난 거짓말을 했다 어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래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고 했다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베개 싸움 안 해준단 말이야 아 미안 아빠가 요즘 엄청 바빠서 그래 일 마치면 들어갈게 정말? 알았어 그럼 오늘은 꼭 오는 거다 끊어 <웃음>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됐다 아이가 실망할까 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거니까 잉대리님 전화하셨어요? 어? 어? 아 맞다! 아 깜빡했네 아... 음,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 어 아, 아니야 아 신경 쓰지 말고 어 일해 음. 그 전화를 받은 후큰 잘못을 한 것처럼 죄책감에 온종일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린다 음, 음, 응? 여보, 전화하는데 왜 안받고 뻔히 보고만있어 음, 음, 어, 어어어, 어, 어, 받아야지 음, 음, 아까, 잘못 걸었던그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기, 여보세요? 어... 저기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대서요. 아 네.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아빠가 오늘 온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제딸 같아서 장난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 아빠가 한달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우리 그이가 곁에서 더 보살펴 주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에 대한 정이 정말 유별나요 아 그런 일이 제가 괜히 그런 장난을 쳐서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제 딸한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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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졌다 5분 뒤에 전화를 걸자 아이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 아빠야 지연아 지금 뭐해? 아빠 왜 안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아 아빠가 오늘 일이 생겨서 오늘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기다려? 아빠는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 <웃음> 아 미안! 두 밤만 자고 갈게! 다행서서또 거짓말하고 말았다. <웃음> 진짜? 진짜지? 꼭이다두밤 자면 꼭 와야 돼? <웃음> 잠시 뒤에 아이 엄마에게도 다시 전화가 왔다. 너무 고맙단다. 아이한테 무작정 못 간다고 할수 없어. 이틀 뒤에 나간다고 말했다고? 알아서 할테니 걱정말라며 안심시켜줬다. 그리고 이틀 뒤 이제 낯설지 않은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빠...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대...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온대... 아니지... 이렇게 전화도 하는데... 아빠 빨리 와... 엄마 촛불 비워 거짓말이나 치고 혹시 엄마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지연이는 보러 와야지 아빠 사랑해 올른와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음... 지연아 엄마 좀 바꿔줄래? 저기 죄송합니다 애가 하도 막무가내라서요 사실대로 말해줘도 전화 걸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저러네요 그렇군요 혹시 저도 자식 있는 아빠로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지연이가 앞으로 좀더클 때까지만 이렇게 통화라도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안 되죠 언제까지 계속 속일 순 없잖아요 지금 지연이가 몇 살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아 저도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음 지연이가 아직 어리니까 제가 1년만이라도 통화하고 지내다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제가 자식을 키워봐서 아는데 제딸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1년마다 한 해마다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조금만 더 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연이 어머님께 더 부탁했다 그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보름에 한 번쯤 지연이와 통화했다 아빠 외국 어디에 있어? 아, 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 거기서 뭐 하는데? 아, 여기서 빌딩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와, 거긴 어떻게 생겼는데? 아, 여긴 말이야? 어릴 적 우리 아버지께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한 경험을 나한테 말해주신 걸 떠올려 똑같이 지연에게 말해줬다 그렇게 1년, 2년이 되고 리아한테는 이걸 사주면 되겠고 요루루한테는 이거 사줘야겠다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이걸 보내면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 선물 살때 지연이 것도 꼭 챙겨서 택배로 보냈었다 어 그래 선물 잘 받았다고 음, 음. 그렇게 지연이의 가짜파 아 노릇을 전화로 이어나갔다 음 그래 그래.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다. <웃음> 여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당신. 요즘 수상해? 맨날 통화하는데.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바람 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난 당신밖에 없어. 수상해. 바람 피면 그날로 알지? 어~, 어 응, 응. 아내에게 오해받을 만큼 난 자주 통화했다 우리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빠 난 치킨! 아빠 나 푸시팝! 우리 아이들은 커가면서 늘 이런 식으로 졸랐지만 지현이는 아빠, 하늘은 동그라미와 네모야? 그리고 돼지는 뚱뚱해? 사물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럴때면 안쓰러워 더자세하게 설명하곤 했지만 가끔 잘하고 있는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3년쯤 지난 어느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음 지연아 왜? 저기 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요. 아빠 아니라는 거.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짜로 아빠가 하늘나라 간 거. 흠. 미안.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 할까봐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4학년이면 고학년이래. 이제부터 더 의젓해야 된댔거든. 지연아 근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처럼 통화하면 안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 어때? 진짜? 진짜로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그 뒤로도 우린 줄곧 통화했다 다만 이제 아빠라고는 안한다 그렇다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별다른 호칭 없이 이야기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이 섭섭했다 그래도 늘 아빠로 불리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 해서 아빠라 부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됐다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에 너무 아쉬웠다 몇년 동안 통화하며 쌓은 정이 있는데 그날만은 꼭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다 가장 좋은 양복도 차려입고 한껏 치장했다 비록 지연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날인데 꽃을 타들고 들어간 졸업식장에는 지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몇 번씩 하시는데 왠지 수스러웠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지연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지연아. 지연아. 잠깐 어? 엄마 따라와. 가자. 됐다. 지연아. 누가 너 찾아오셨어. 누구? 지연아, 졸업 축하해. 어? <웃음>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착하고 이쁜 자식을 둔 너무 행복한 아빠였음을 o u r e g o n h